열이 필요합니다 음? 열을 어, 어디서부터 열을 우리가 얻을 것이냐 열 에너지원에는 뭐 주로 우리가 보는 이런 연탄 숯나무 이런 화염을 통해서 지금은 도시에서는 어디 연탄 피우는 데 있습니까 없죠 뭐숫 나무 때런데도 거의 없잖아요. 뭡니까? 어. 가스입니까? 예, 가스. 전기, 전자파, 마이크로웨이브. 자 이런 것들 이용을 합니다. 그럼 가스는 크게 나눠 가지고 이게두 종류로 우리 나눠 볼게. LNG, LPG. LNG 약자는 리퀴파이더 내추럴 가스 우리말로 액화천년 게스입니다. LNG LPG 리퀴파이더 페트롤리움가스입니다 액화석유 게스라고 해요. 그럼 LNG, LPG가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조리에 필요한 열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연소시켜서 그열 에너지, 에너지, 열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텐데, 그럼 연소 열은 어느 정도 나올까? 그 재료별로, 그 연료별로. 그렇잖아, 그죠? 그 연소 열,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 싶습니다. 자, 연소 열은, 어떤 물질 1몰 또는 1g이 완전 연소할 때 완전 연소라는 용어가 뭐냐 자 연소를 한다는 얘기는 예로서 어떤 나무가 있다 탄소를 탄소가 뭐 석탄, 연탄이 자 불을 붙여서 태운다.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탄소가 CO2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에너지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완전히 산소와 완전히 완전 연소가 된다면은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겠지만은 이제 문제는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는 CO 일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되어서 목숨 많이 잃었죠. 그냥 일산화 탄소는요. 어디든지 불완전 연소하면은 일산화 탄소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가스나 LPG, LNG는 그러면은 완전 연소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로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 탄소 발생돼 나옵니다. 연탄만큼은 안 나온다 뿐이지. 그래서 완전 연소 된다는 조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발생되어 나왔을 때 환기 잘 하면서 어? 조리해야 됩니다. 자, 연소열. 자, 연소열은 이렇게 물질 1몰이나 1g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 또는 발열량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단위는 이와 같이 뭐 킬로 칼로리 퍼 몰, 혹은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이렇게 연소열을 구하 구해서 측정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 나오면은 연소열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인 계산도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탄 석유 뭐 프로페 프로펜 프로페인 가스 프로판 가스 자 이거 이런 연료가 공기 속에 연소했을 때 이제 반응열 실험으로 구해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값을 보면은 에, 발열량이 얼마다 그러는 자료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발열량은 고체나 액체 연료는 1kg 그 다음 기체 연료, 연료는 연료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 기체 양이 부피가 기체는 우리가 부피로서 이렇게 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피가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 기준을 잡을게 기체 연료 0도시 1기압 영도시 일기압의 건조 상태에서 1 큐빅 메타 기체가, 기체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열량이몇 킬로카로리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영도시 일기압. 영도시 일기압. 자, 이 조건을 붙였다. 자,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물질의 연소 열을 가본 다음과 같다. 수소. 수소. 800, 아, 683, 683.3. 흑연 94.1. 프로판 게스 53.06. 아세칠렌 310.6. 메테인, 메탄 게스 212.8. 그, 뭐가 제일 지금 에너지가 많아요? 수소에 바로 수소에요. 수소 연료 전지 요즘 각광 받죠? 어? 그뭐 어떤 메탄 게스나 아세틸렌 뭐 이런 것보다 프로판 게스보다도 뭐열뭐두세배더 높은 열 에너지를 냅니다 자, 수소 화염이라는 게 뭐냐? 불입니다 쉽게 불을 붙였는데 자 가연성 물질이 연소할 때 발광하는 빛을 내는 부분을 우리가 화염이라고 하자 화염 보면은요 자 바깥쪽에 외염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깥 불꽃이 있고 안쪽에 보면은 내염이 있습니다 안 불꽃 바깥 불꽃 그다음 제일 안에 뭐 염심 이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온도는 어느 쪽이 가장 온도가 높을까? 어, 왜 외염이 가장 불꽃이 높을까요? 뭐 실질적으로 부분이... 그냥 공기가 충분히 완전 연소가 될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염이 산소 공급이 바깥에서 되지 안에서 되지 않잖아. 그래서 불꽃의 안쪽에 있는 녹색을 띈 푸른 부분 에서 온도는 겉불꽃보다 낮으며 환원력이 세다 그러니까 겉불꽃이 가장 온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안쪽에 녹색을 띈 푸른색 부분은 온도 높지 않고요 환원력이 세다 이 말입니다 환원력이 아직 산소가 충분히 공격,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환원력이 센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온도는 바깥쪽이 가장 온도가 높다. 그러면 조리를 위한 열이 필요합니다. 열 에너지 원으로 LPG, LNG 씁니다. L, LNG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liquefied natural gas 했잖아. 액화, 천연, 게스입니다. 뭐를 액화시켰냐 하면, 천연, 가스를 액화시켰어요. 그 천연, 가스 주성분이 뭐냐 하면, 메탄, 게스입니다. 메탄입니다. CH4 메탄. LNG 주성분은 거의 메탄입니다. 자, LNG 생산별 조성,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를 지금 들어뒀습니다. 자, 보로네오산, 알레스카산. 두 가지 LNG 한번 보세요. 자, 메탄이 알래스카산이 99.8%가 메탄이에요. 그런데 보르네오산은 88% 정도예요. 나머지 에탄이 5% 정도, 프로판이 약 5%, 부탄이 1.8%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자, 이렇게 비점도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러니까 은 어디 산 LNG이냐에 따라서도 이와 같이 조성에 조금 차이는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LNG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메탄입니다. 자 그리고 메탄, 가스의 성질은 자, 이렇게 언급됐고 그 다음 LPG는 뭘까? 자, LPG는 리퀴파이드 페트로륨 게스 그러니까 석유 게스를 액화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거 주성분은 뭘까 자 이거 주성분은 이겁니다 LPG 주성분은 프로판 부탄입니다 프로판 부탄 그러니까 LNG와 다르죠. 주성분이 달라요. 자,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낮아도 자 주성분이 프로판-부탄이 자 프로판이 어느 정도 약 57.3%. 무탄이 한 41%. 펜탄도 들어가 있고요. 메탄 거의 없어요. 에탄 0.2%. 자, 이런 식으로. LPG, LNG. 자, 그러면 이 LPG, LNG에 두개 비교를 했을 때 주성분의 차이가 있고 물리적인 성질의 차이도 상당히 커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차이가 뚜렷한 차이가 있을까? 폭발요. 폭발 한 개도 차이가 있고, 그죠? 또뭔 뭐,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에너지, 효율이요.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에너지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LNG나 LPG가 노출되었다면은 눈에 안 보이잖아. LNG가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LPG, LPG가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아까 자,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라고 그랬잖아 메탄. 메탄께서 그 다음 프로판부탄, 펜탄. 어떻게 분자량이 커요? 메탄이 분자량이 작지요. 그러니까 가벼워. 공기보다 가벼워요. LNG는 누출되면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서부터 차여, 사여가지고 바닥까지 깔려 졌었는데 화염이 불꽃이 피었다면은 폭발해 버립니다. LPG는 바닥에서부터 깔려집니다. 그러면은 그 감지 센서를 LNG는 어디에 달아야 돼요? 천장에, 천장에 달아요. LPG는 바닥에 달아야 돼요. 거꾸로 달면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어? 공기보다 가볍나 무겁나. 자, 그다음 폭발 왜 폭발이 일어나느냐? 폭발 한계 자 이런 것들이 LNG, LPG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폭발은 안 일어나야지. 자, 폭발이 왜 일어날까? 폭발이 일어나면 왜 그렇게 큰 피해를 줄까? 자, 폭발이 뭐냐 얘기예요. 자, 폭발 현상은 일반적으로 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뭐 개방시킨 결과로 폭음을 수반하는 가스의 팽창이다. 이 말입니다. 가스의 팽창입니다. 여러분 화약이 뭡니까? 왜 화약이 폭탄이 돼요? 화약 1g을 이거 폭발이 일어나면 1g이 수, 이, 수천배,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세요. 어? 자, 화약, 일몰이, 일몰이, 폭발이 일어나면은, 얼마만큼의, 탄소 있다면, CO2로, 수소 같으면, H2O로, 어? 급격하게, 고체, 일그레, 고체 작은 양이 기체, 어마어마한 기체 양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 그 급격히 팽창되는 힘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가스의 팽창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폭발입니다. 그래서 폭발 종류로는 가연성 가스, 그다음에 전기, 뭐 아세틸렌, 수소, 가솔린 할것 없이 다이 가연성 가스나 전기는 다 폭발 일으킵니다. 그다음 분해 폭발 가능, 분해 폭발성 가스도 있습니다. 아세틸렌, 뭐 산화 에틸렌 이런 것들 분해되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분해되면서 급격히 체적 변화, 팽창이. 그 다음, 가연성 미스트 폭발. 가연성 분진의 폭발. 뭐, 곡물 분진, 금속 분말, 이런 것들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고체 액체 분해 폭발. 화양유, 과산화물, 폭발성 물질들. 그 다음에, 수정기 폭발도 일어납니다. 용융금속 자, 이런 것들이 물과 접촉해버리면요, 급격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폭발 현상 때문에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폭발 일어날 때, 특히, 어디, LPG, 뭐, LNG, LNG는 그 뭐, 파이프라인을 타고 그러니까, LPG에 의한 폭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 그죠? 거의 뭐, 식당 이런데, LNG 들어가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LPG 본배로 가지고, 쓰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노출되어가지고 폭발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완전히 뭐 연소되는 거는 뭐 당연하고, 건물 자체가 흔들리면, 흔들리잖아. 건물 자체가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 폭발력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폭발이 폭발 한계라는 이 한계 값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수소 같으면은, 자, 부피 퍼센트로요, 공기와 혼합됐을 때 수소가 하한, 상한, 지금 하한이 4%고요, 상한이 75%. 이 사이 한계에 4에서 75%에 들어왔다면, 불꽃이 점화마 되면 폭발이 납니다. 그래서, 이 폭발 한계 값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 벗어난다는 얘기야. 상한에서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잖아. 맞죠? 네. 상한에 꽉차 있는 걸, 제거하다가 보면 폭발 한계점으로 한계상한 밑으로 내려오는 폭발범위에 들어옵니다. 어찌 됐든 하한값 이하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소 4%, 아세칠렌 2.5%, 에칠렌 2.7%, 프로판케스 2.1%, 부칠렌 부탄케스 1.8%, 그러니까 2% 넘어가면은 폭발 한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다음 산소와 혼합이 될 경우 같으면은 또 이렇게 하한 상한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찌됐든지 폭발 한계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 이걸 꼭 생각을 하고 조리에. 에너지, 조심을 하자. 그 다음, 조리, 열 전달 방법.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전도가 뭐고, 대류가 뭐고, 유도가 복사, 전자파가 뭐냐? 자, 이 부분인데, 혹시, 혹시, 이게, 자기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꼭 이해를 좀 하세요. 이거 내가 아마 동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올려져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꼭 한번 보시고, 자, 이걸 아신다는 전제 하에 나중에 우리가 좀 복사라든지 전자파,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좀 다루고 싶어요. 다루고 싶으니까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더 다루도록 할게요.